자 그런데 이 책에서 유튜브를 하는 제 입장에서 정말 무릎을 탁탁 치는 이야기들 또 이해되는 측면들이 많았는데 유튜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 뭐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글로벌 한 트렌드라고 저는 이해하는데 네네. 유튜브를 보고 정보를 얻고 하는 네네. 사람들이 뭐 사실은 언론보다 네네. 방송보다 <웃음> 뭐 유튜브를 더 신뢰해요 네네. 저는 이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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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본적으로 유튜브가 활성화된 거는 혼자 사람들이 머무르게 되면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뭐 음. 혼자 떨어져 있으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예. 내 주변 사람들을 궁금해합니다. 그건 뇌가 음. 그렇게 이제 진화돼 왔어요. 근런데 예. 어, 그래서 사실은 예능이나 나랑 비슷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도 확대됐거든요. 음. 그게 2016년, 1 7년부터 일반화된 현상인데 지금은 유튜브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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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이 신념의 양극화가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음,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치킨을 한두번 시켜 먹는 사람한테 야, 너 치킨만 먹으면 체중 관리 나중에 성인병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야채 먹어 이러는 것이 아니라 네. 치킨만 먹어서면 그래 그래 그래 너는 또 치킨 오늘 이게 유튜브 새로운 ]이잖아. 치킨은 이런 겁니다. 계속 계속 치킨 사수치킨. <웃음> 그런 거죠. 야, 그러니까 유튜브에 중독됐다는 것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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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아까 이제 소화세 또 이런 부분들이더라고요. 있 유튜브나 이런 너무 편안된 중독, 중독스러울 정도의 이런 이러렀다면 좀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요? 저는 그 음. 조금 시절이 좋아지면 음. 이제 돈파는 가게에서도 오프 모임을 많이 했습니다. 오프 모임을 그래서 실제 사람 보고 아그 생각 맞는 말 같아요. 음. 아 그건 저는 생각 못했어요. 이렇게 해야. 음. 사고가 확장되고 경험이 확장됩니다. 맞아요. 사람이 만나야 되는데 음. 유튜브는 보고 계속 그 자기 신념을 확대하는 그 연골고리를 좀 끊어 주는 음.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공적 공간이나 그래. 아니면 예. 유튜브 같이 이렇게 음. 좋은 정보를 주는 데서는 음. 오히려 적극적으로 방역 단계나 향후 상황을 봐서 직접 만나는 시간들을 마련해 주는 쪽이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음.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책 보면서 돈 파는 가게에서 채널 카테고리를 하나 기획했어요. 아. 기획한 게 조금 전에 그 말씀인데 대면도 또할수 있으면 해야겠지만 당연히 돈파는 가게 채널에서 하나 카테고리를 기획한 것이 조금 느리게 천천히 보더라도 같이 좀 생각해볼 수 있는 왜 학습하는 네네네. 이런 유튜버들이 젊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또 인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같이 조금 생각해보는 어, 동영상을 좀 만들어 봐야겠구나 음. 그런 대단한 중보를 이 책에서 얻었어요. 아, 그건... 돈 되겠죠? <웃음> 돈 되겠는데요. <웃음> <웃음> 예, 그렇더라고요. 자 오늘 어, 트렌드 모니터 2022년을 미리 가보는 어, 트렌드 모니터라는 책을 가지고 저자분들 모시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돈는 가게에는 많은 책들을 제공을 받습니다만 그 모든 책들을 다 저자 초청해서 이렇게 한 예는 없고요. 저도 바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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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는 일정을 빨리 좀 잡아야겠어요 그죠? <웃음> 네. <웃음> 뭐 시간 잡으려니게 너무 어려워서 어, 이따가 방송 마치고 내년 일정은 또 정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트렌드 모니터 우리 윤득한 이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